엄마, 이불서 웃자 <웃음> 아니, 오니까 안 되네. 응. 어, 또또 LC, 엄마, 오니까 안되네 우리, 또리우 <웃음> 우리, 우마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咱这 m i d d s o l a t 是 나한테 안 오네 근또방 방귀는 게 어디야 난 원방에 있으면 방귀지도 않거든요 아 진짜요? 맞나? 그 전부는 방귀잖아 방귀지는그지 돌아시겨봐요 돌아! 돌아! 돌아 봐! 돌아? 안 돌아진다 돌아 봐! 애가 던다 돌아! 백수 돌아! 백수 돌아! 돌아 봐! 내가 크게 만들어 줄게 돌아봐. 백수, 돌아! 돌아! 돌아! <웃음> <웃음> 돌다 못 아니야, 기다려. 이건 누나가 주는 거야. 내가 주는 거 아니야. 기다려. 백수, 엎드려! <웃음> 먹어! 응? 먹었어? 응, 안 먹었다. 먹어! 네가 먹어, 랬 했어. 먹는 거 아니야? 헐... 먹어! 먹어! 너무 큰거 아니야? 먹으라니까? 먹어. <웃음> <웃음> 자르기 힘들텐데. 음, 보리도 튀기 조금 깰 씹고 먹어. 얘는 진짜 안 씹고 먹는데. 음. 아이고, 골때기도 골때. 골떼. 어, 아, 좀. 잘라줘요. 안녕히 계세요, <웃음> 여러분! 육수리라! 네? 아, 아까도 나한테 오는거 간식으로 유인했다고. 간식으로 유인했어. <웃음> 응. 오면은 우리 찾아보고 만 있잖아요. 좋다고. 그러니까요. 음. 백수야. 고기 줄까? <웃음> 고기 먹고 싶어? <웃음> 이리 와야지. 이기 와야지. 응. 어. 앉아, 앉아. 간식 하나 먹었는데. 고기 먹을 사람. 백수, 고기 먹을 사람 손 들어야지. 아, 그래. 조용하자아 고기 먹을 아, 사람. 백수, 고기 먹을 사람. 저요 해야지조용앉안 가. 저요? 아, 저요? 아참 렉스야, 하나 해서 성균 좋은 목 이렇게. 안올것 같다. 분위기가. <웃음> 그래서 엄마, 엄마 안다 네. 밖에 봐? 엄마 또 있나요? 아 그래서 엄마, 음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아, 안 잤어? 있어야 되는데. 안올것 같아. 안 쉬나요? 렉스야. 아버지. 아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직 있어. 백수 0을 191장 전1 9 0 먹을 사람 먹을 oh 사람 <목소리> 앉아 앉아 앉아 먹을 사람 조용해 뭐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백수자장 먹을 사람 먹을 사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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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먹을 <웃음> 사람. 아 아프다. <웃음> 들는 어, 냄새가 나 토감날를 불러야 돼. 어. 에 r 마 <웃음> 먹어. 먹어. 먹어. <웃음> <웃음> 옳지. 먹어. 아, 먹어. 옳지. <웃음> 아, 먹어? 그지 <웃음> 어,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막고 가, 고, 가. 먹어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